실제로 스포츠카의 대표 브랜드인 후르제의 매뉴얼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네, 저는네관리한다 안녕 덤 t 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량 한 대당 부품의 수량이 10년 전만 해도 1만 개에서 2만 개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3만 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품의 품질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동차는 금속 외에도 수많은 합성 소재 부품들로 만들어지고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곳에는 탄성과 유연성을 가진 고무, 플라스틱, 합성 소재 등이 맞물려 조립이 돼 잡음 또는 충격 등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 많은 부품들 중에는 금 금속과 금속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곳이 있고 그런 곳엔 마찰로 인해 금속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 윤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문과 트렁크, 후드 같은 곳에는 외부로부터의 먼지나 공기 유입을 막아 풍절음을 방지하는 실링 고무가 달려있어 역시 주기적으로 윤활제를 발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또는 많은 양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서 전용 윤활제를 이것저것 구매하기도 애매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유명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권장하는 싼 가격에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누구나 집에 한개 정도는 스토판 제품으로 내 차의 여러 곳을 관리하는 알짜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통티뷰 먼저 오늘 알짜 정보에서 알려질 제품부터 미리 알려줄게 바로 이 바세린인데 바세린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수 있구나 하고 놀랄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바세린은 석유에서 여러 기름을 증류하고 나서 남은 잔여물을 정제해서 만든 젤리 형태의 혼합물로 석유 젤리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이 바세린이 원래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성질이 매우 안정적이고 점도가 높은 기름 성분이라서 금속은 물론 고무, 가죽 제품 등 여러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기계에다 사용하는 윤활유나 구리스보다 훨씬 경제도도 높고 단가도 비싼 편이지만 적은 양이 필요한 곳에는 대용품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활제의 대체제로 많이 추천되고 이 있다 그래 실제로 스포츠카의 대표 브랜드인 푸르제의 9.11 7세대 모델의 매뉴얼에서도 바셀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도로의 먼지와 영화물로부터 의 휠의 경화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차를 마친 후에는 3개월마다 휠을 바셀린으로 코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푸르제의 서비스 교육센터에서도 유지 보수 및 일반 수리에 대한 교육을 할때 앞문, 뒷문, 후드, 썬루프 등에 장착된 실 실링고무에 대해서도 바셀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 동투뷰 그럼 이제 바셀린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줄게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휠을 코팅할 때는 바셀린이 워낙 점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뻑뻑하고 바르기가 힘이 드니까 타월에 살짝만 묻힌 상태로 휠에 골고루 펴발라 코팅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로 실링고무에 바를 때도 고무에 직접 바르는 것보다 스펀지나 타월에 묻혀서 발라주면 탄성이 유지되고 풍절음 예방에 효과가 있어 세 번째로 가죽 시트도 마찬가지로 타월에 묻혀 골고루 발라주면 광택과 질감이 유지가 되고 네 번째로 금속과 금속이 접촉되는 부분에 발라주면 좋은데 그 중에서 운전자 대부분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 시트 밑에 있는 시트 레일이야 시트를 앞으로 당겨보면 길게 나선형 레일이 있는데 바닥에위치해 있어서 먼지나 이물질에 취약한데 레일에도 적당량을 발라주면 오랫동안 포장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군데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잡음이 날수 있는 곳으로 여기 도어 스트라이커에도 발라주면 잡음이 생기지 않게 되지 이 외에도 유성 매직이나 화장품이 묻었을 때도 바셀린을 이용하면 쉽게 닦을 수가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유명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문제는 없지만 전문적인 제품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적합한 용도의 윤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동안 소홀했던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요